먼저 한뼘 정도 되는 위치에서 오른손으로 짧은 끈을 잡고 짧은 끈 부분을 잡고 그리고 왼손에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시고요. 그리고 고리에서 짧은 끈을 걸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고리 매듭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늘을 그대로 넣어주신 다음에 짧은 끈을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는데 이때 이 짧은 끈이 한한뼘 정도 여유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우리의 그 물레에 걸려있는 실을 그대로 바늘에 걸어서 빼고 다시 한번 바늘에 감아서 이렇게 빼주는 작업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잘 나오게 하려면은 바늘이 그대로 멀리 걸어서 여기 사이 틈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슬은 어, 남자분들 거는 한 20코, 25코 정도 해주시고 여자분들 거는 한 16코 정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저는 지금 9코를 뜬 모습이고요. 다시 조금 가깝게 잡아서 바늘 걸어서 또 반을 걸어서 또 빼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번을 해줍니다. 이렇게 20코가 완성된 모습이고요. 이때 여기서 다시 한뼘 정도 되는 위치에서 실을 잘라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쭉 뽑아주시면 은이 부분도 매듭이 됩니다. 당겨서 매듭을 이렇게 딱 지어주면 은이 부분이 이제 팔찌 부분이고요. 이제 그러면 팔찌를 어, 요렇게 묶어줄 수 있는, 요렇게 묶어줄 수 있는 큰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왼쪽 실과 오른쪽 실을 이렇게 교차되도록 놔줍니다. 그다음 약한뼘 정도 되는 실을 준비를 해주는데요. 이 실은 이제 이 매듭이 될 부분이에요. 포개놓은 팔찌 끈 부분 위로 그대로 반을 접어서 접은 쪽이 왼쪽에 오도록 위에 놔둡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과 왼손을 이용해서 잘 포개어 준 다음, 이렇게 네 줄이 나오죠? 포개어 준 다음, 그대로 맨 위에 있는 호일 끈 실을 나머지 세 줄을 감싸면서 왼쪽을 향해서 감아 주시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두 번. 이렇게 감으면, 여기 감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잡힐 거예요. 이 부분은 오른손 엄지로 잘 눌러서 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서, 어, 한 세네번 정도 저는 감았더니, 팔찌랑 잘 비율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약 네번 정도를 감싸줍니다. 자, 감싸진 모습이구요 지금 네번 정확하게 감겨있고 이제 이 부분을 살짝 모아서 모은다는 거는 이 호일 왼쪽으로 감은 실들을 조금은 이렇게 붙여준다는 의미예요. 붙이면서 다시 한번 정갈하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 모양 잡힌 모습이구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감은 실끈 있죠. 감은 실 끈은 여기 처음에 이렇게 왼쪽에 만들어놨던 고리 부분에다가 보라색깔 실을 넣어주고요.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에 아직 남아있는 호일 끈 실을 당겨주면은 이 고리가 없어지면서 없어지면서 여기에 이렇게 감긴 부분 실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모양을 조금 더 당겨서 잡아주면은 이 부분이 지금 매듭 연결 중심 부분이 된 거고요. 자 이제 팔찌 끈 부분을 당겨주면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팔찌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건데요. 먼저. 호일끈 매듭실은 잘라줄 건데 혹시라도 풀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은 악세사리 글루를 끝쪽에 실 끝쪽에 약간 발라주시면 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짝 잘라서 좀 티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팔찌근 부분은 혹시라도 빠지지 않도록 약간 여유를 주고 동일하게 이런식으로 묶어서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자, 양쪽 이렇게 매듭 다 완성이 되셨으면은 마찬가지로 조금 짧게 자르시고 혹시나 풀리진 않을까 불안하시면 마찬가지 악세사리 글루를 발라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팔찌는 조금 여유있게 사이즈를 넉넉하게 해주시면 남녀 공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서 팔찌가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실, 여유실 있으시면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